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세시간이 지나가지고 와세시간이 드디어 드디어 지나가지고 이제 아르마딜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1분밖에 안 나왔고요 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세시간기다리는데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농장 세워놓고 잠깐 쉬고 오시길 바래요 너무 힘드네요 진짜 실시간 기다리는 게 <웃음>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어요 좀쉬든가 방송을 좀 쉬고 다시 오든가 해야겠어요 죽는 줄 알았네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와 정말 힘들었는데 자, 잠깐 그, 뭐, 팻 바로 시작해지진행했는 다시 또 보자면은 지금 그, 좋은거 아좋 알려주셨는데 지금 스킬 얻은게 생활 스킬 대에 이제 피니 캐칭이랑 피니 블룸이 들어가야 돼요 자, 보시면 피, 피니 캐칭은 이제 2등급 몬스터에 피니잼을 습득하는건데요 아르마델로 같은건데 어, 이거 EPD라님께서 이 피드라님께서 이, 팁을 주신게 여기 C 눌러가지고 여기서 수집일기 들어가서 조련 누르면요, 여기에 등급이 나옵니다 보시, 2등급이 렇게 나오죠 피니 등급수를 정렬 누르면은 2등급 짜리가 나옵니다 이거 맨 위에는 A등급이고요 자, 2등급에 가시면 이렇게 너구리, 여우, 거미, 펭귄 이런게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서 안한 것들을 수집하시고 랭크업도 하시면 훨씬 좋다는 거죠 아, 스킬은 프라이스한테 가서 이패더리 핀벨 이걸 구매하시면 은 바로 스킬 퀘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자자 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르마들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와... 자, 아르마니를 꺼내면은, 자, 블루밍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오고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 이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블루밍에 성공한 패시, 어딨죠? 자, 블루밍에서, 아,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은, 미니 펫호루라기로 아, 2등급자리가 나왔네요. 아, 거래도 할수 있네요, 여러분들. 거래도 할수 있는 걸로 나고요 마그멜의 피오나틱이 판매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자 만들어볼까요 자 이름 만들것 없이 바로 아르마딜로가 나왔습니다 얘는 어 지금 파트너 피니펫에 따로, 따로 있네요 보니까 자 피니펫 따로 있고요 10분짜리 소환이고요 네, 종종 쫓아내고요 자 가봅시다 바로 필리아로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힘들었다 진짜 퀘스트 쭉쭉 깰게요 피니펫 장점이 뭐냐고요 어... 아직 저도 파악한 중인데 피니펫... 피니펫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얘를 저뭐지 거거거거거 거, 거, 거, 뭐시냐 이 친구를 장점 뭐가 지 진짜 진짜 뭐가 지아 진짜 모르겠는데 여기 공식 홈페이지 보자 잠깐만 자 피니펫 장점이 뭐냐 물어봐가지고 한번 볼게요 저도 한번 나도, 나도, 나도 궁금했다 자 피니펫 장점 뭘까요자 피니펫 장점 자 미니펫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아이고 자 함께 전투를 할수 있고 어뭐 이렇게 했는데 핀펫 핀펫을 통해서 특기를 얻어가지고 아... 아니네요 피니팻 자체는 아직까지 별로 좋은게 안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핀펫 만들기 위한 용도로 쓰는거라서 어... 핀펫 만들기 위해서 갈아넣기 위한 그 저... 재료로 쓰는거라서 올리는걸로 알고있어요 자, 오라봅시다 블루밍 케이지를 어... 설치했다는 스피니젤을 넣어서 블루밍을 할수 있어요 드디어... 자, 겁나 힘들게. 드디어 겁나 힘들게 해서 했네요. 블루미은? 자, 피지에고에스 케이저도 털거려요. 아, 데려와야지, 맞다. 자, 소환할게요, 다시. 어? 어있어 아, 얘 넣어야지. 깜빡해. 죄송합니다. 자, 소환해가지고 말 걸어볼게요. 기분좋은느낌 비니플레가 오케이 기억하는 옷을 취하게됩니다 피니핀은 핑키 영향을 받는것 같다 오케이 피니잼만주세요 너구리 피니핀 오케이 자 다음 퀘스트로는 이제 너구리 피니피임잼을 다섯 개들어가가지고 바로 두 갈들어갑시다 자 이게 벌써 와 벌써 깨신분들이 나타나네 지금 자그뭐 잡음에 나오는건가 그지 그럼요 아 그냥 그냥 그냥 지니고만 있어야 된다알지자이사람 넘어서 이를 랜입니다 <웃음> 오케이 일단은 저도 딱 5개 갖고 튑시다 어, 좀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보니까 사람몇 명이야 이거 수료할 때도 이렇게 하진 않는데 <웃음> 아, 제가 일단 옮겨 볼까요? 제가 일단 옮겨 보겠습니다 와 옮겨도 의미는 없네요 확실히 근데 그냥 같이 그냥 같이 해야겠어요 그냥 같이 잡아야겠어요 뭐 옮겨도 의미는 없네요 다섯 개 어제 어딜 가나 지금 다들 많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두개 그냥 잡으면 뜨는게 아니야 머리 위에 뭐뜨애를 잡으니까 필지이 나오네요 머리에 뜨는게 어떤 식으로 뜨는 건지 모르겠어. 피잼은 조련에게 속하 있는 몬스터가 줍니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조련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 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자, 몇 개지? 잼타넣나 아니, 아직이네. 하나 더! 한 개만 더 넣읍시다. 음색이 다음 나온다고요? 아, 근처 가서 뭐가 떠야지 나오나 봐, 그러니까 어 맞아, 그거 효과 이펙터 있었어. 잡다 보면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떴을 때 잡아 떴을 때 잡으면 100% 나오는데 그게 이너구리를 잡아야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잡으면 나오는 거죠? 네, 잡으면 나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잡아라. 일단 잡아라. 너구리 흑살 아, 아이템 떨어지지? 오케이. 고마워요. 자, 너구리를 열심히 잡읍시다. 자, 잼한 개만 더. 한 개만. 원 n e more, one m 마지막 하나가 참안 나오네요. 됐다. 자, 뭐갖고요 다음 거는 뭐죠? 자, 피니핀과 대화. 피니핑과대화하라아아피핀 p 내 내꺼 피 i n 인가 그게? 핑카가 아니라 피니핑과 대화하기 대화하기 있나? i p i n g p i n i p i 아 g p i 니 i 피 i n g p i p 얘는 어디 있는데? 뭐, 퀘스트또 많네요. 이게 PDP 아닌가? 이삭. 이삭. 이삭 뭐, 준 걸로 왔다 하면 뭐, 얘기할 수, 그렇지. 자, 이삭으로 왔다가 얘기해서 해봅시다. 대화하기. 어떻게 대화하는 거지? 왼손으로?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핑카 옆에 있는 애가 피니핀 같은데 이상을 썼는데 보자 요즘 마비 사람 만나고요? 어, 없진 않은데 네, 솔직히 옛날보다 좀 적긴 합니다 어서오세요 일단 어 이쪽이 아니다 어디있어 이상을 썼는데 누구랑 말걸어가면 이제 아이 피니핀이 어디있는겨 피니피 내가 내거 아니야 내거내거 거. 얘를 얘가 피니피자 지 얘가 얘랑 대화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웃음> 자 피니피 얘인데 다시 봅시다 대화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9초 8초 일단은 딴 것도 넣어놓자 이, 이 틈에 딴 것도 넣어놓을게요 어 보자 풍딩이 블루잼 블루, 블루 잼. 어차피 시간 많이 걸릴거 미리 미리 다 넣어놓읍시다 고스트 11시간짜리 와우 짱많이 걸리네 너구리 아 사용해서 없는 장소라고? 호호 자 사용해서 대화를 할수 있을 것 같다 됐어 자 했어 확인 소환한 상태자 지금 뭐가 문제인데? 아이 미쳐 불렀네. 아니 얘가 피니핀 아니야? 아니 누... 아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얘가 피니핀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얘였구나. 아이 뭔가 싶었네. 자 말고 봅시다 됐습니다 자 너구리의 피니잼 친구다 친구. 그렇지. 씩씩하신 곰 곰. 아니 막상 근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꺼내준다는 게 죽인다는 거잖아. 근데 못 믿겨게. 이 안에 친구가 있어. 빨리 만나서 나랑 닮았을까? 자또 다른 소년이 왔네요. 그저 공시 홈페이지 나왔던 소년이죠? 왜왜 놀래는 거죠? 아 돌로 가네 일레 완료라고? 대단하다 진짜. 자 다음 퀘스트 볼까요? 곰피잼 고음 곰은 어디에서 많다? 이맨마 하에 많겠죠. 아, 아니다 이거 아니, 그센마이 그, 그, 그, 센마에 엄청 많겠지 하면 다른 사람들도 여기 왔겠죠, 많이. 집안이라면 조금씩 조금씩 하는 수준이 아닌데 이거 완전 엄청 많이 하신 거아니까 이거. 아, 자 곰피 잼잡는 게더 어려운 거 같아. 하나. 자 잡고 잡다 보면 뭐 나오겠지 또 다섯마리 후다닥후다닥 여덟패스 아니 그 아니 어빌리티도 많은데 그냥 저거 밀어버리지 그랬어 어빌리티가 넘쳐하실거 아닙니까 아 밀면서 어빌로? 오 그렇지 어빌 있으면 써야지 그럼 아니 어빌 있으면 당연히 써야지 그럼 그럼 허이허이 허이. 1만 0천와내 네, 여섯 밴데 거의 진짜 2,300이 쓰니까 썩어나 안 나죠. 썩어나 진짜 그냥 그는 진짜 그건 진짜 팝팝 써있다. 자, 곰과 짱만철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 이름이 패턴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 무섭지 않을게. 다 죽이고 있어, 이거. 너무 잔인한거 아닌가 이거 여기 여기 여기 그래 요근처고곰좀 많은데 이쪽에 말이야 그냥 음 오케이 뭐 곰도 따로따로 떨어져있긴 한데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낫죠 곰곰곰곰곰곰곰곰 곰, 곰, 곰, 곰, 곰. 자 고막살 고막살 갈색거한테 나온다 3개 u a 두개 두개 두개 두개 여기 이미 <웃음> 아, 돌고 계시네요 또 다른 분 오셨네 어제 뭐 계셨으면 쌤 많이 넓거든요 어, 넓어서 곰이 많습니다 어. 두 개만 더워도 된대 많죠, 많죠. 영구 많죠, 그렇지, 많죠. 마은데안 나와서 문제지. 아빨 우리. 어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나오자. 부타이다. 라스트 원, 라스트 원. 제 먹기가 참 힘드네 이거. 어. 이제 다행히도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곰피를 쟤 먹는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와, 뭐야? 와힝 그리즐이면서. 와이 얼마만이야? 곰잼도 줬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Thank you. 와, 흰 그리즈벨 되게 오랜만이다. 와, 맞다. 저, 여기도 이겼지? 자, 대화해봅시다. 마찬가지 또. 뜻하지 않게 흰 그리즈벨 왔어? 되게 오랜만이다. 사용하기. 그크 무서워, 멋져, 멋있어. 나 커내릴 수 있을까? 이거 뭐예요? 이 뭐지? 눈이랑 해보고 싶다 아지 멋대로네 진짜 어? 발레스 레우스 강 발레스의 레우스가 이게 뭐지? 손질된 가죽 곰가죽 누가 손질했던 걸 보인다 그냥 뭐 쓰레기 쓰레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자 냉담 어 보자 레우스 레우스랑 가보자고요 후딱 퀘스트 해보자. 후딱 후딱. 3시간 진짜 애반 같아. <웃음> 이거 완전 강제로 그냥 정지시킨 수준인데, 이거. 퀘스트가. 자, 갑시다. 자, 여기서. 여기 눌러볼까요? 소환하고 대화를 나눠보자. 으아 25초 채널 이동해 기다릴 시간 없어 자 대화를 나와보자 자 여기 맞잖아 아 오케이 추워 춥다 어 뭐지 좋은 느낌이다 주인 따라와 자식이 건방지게 진짜 그래서 어딘데 히페 대화하라고 자, 또 대화하라고 하네요 또자 따라간다 어 저거 뭐야 예티 아니야? 오랜만이다잉 아! <웃음> 귀여워 겁도 없이 하루깡아 진짜 아니 왜 일은 얘가 버리고 왜 수수분은 내가 해야 돼 뭐야 뭐야 뭔데 뭐야 어 뭐야 으아 갑자기 몬스터들이 뭐야 뭐야 뭐야 뭔데 헉헉 나한테 오는겨 피의 이름으로 아예 구해주자고 뭐냐 아아 아 오기 전에 오기 잘 잡아야 되네요. 자, 아이가 이용 피해 물리친 곰. 아, 이렇게 있네요. 오른쪽 뜨네요. 오른쪽 뜨는데, 지금 제가, 제가 잘안보여서그런데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뜨거든요. 아이가 이용 피해랑 물리친 곰 이렇게 해가지고. 자, 뭐, 잡는 게 어렵지 않아요, 뭐. 아, 여섯 마리만 더 잡으면 되겠네요. 두 다섯 마리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네 컬렉션에 어서오세요 피니제 11시에 나왔다고요? 그거는 등급 높은 걸로 해서요 등급 높은 걸로 등급이 높을수록 피니제 시간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2등급으로 하셔야지 제일 짧은 3시간이 돼요 저 지금 3시간 걸렸습니다 지금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자한 같은데? 예티까지 오랜만이다. 자, 예티 같은 친구는 뭐 파이널티로 파 왔다 그럼 그만 잡겠죠.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뚜시 뚜시 뚜시 뚜시 뚜시 아르마디리로나 아니면 그 너구리가 좋습니다. 뚜시 뚜시 뚜시 뚜시 아 구독 고맙습니다. 오케이 끝. 나이스. 얘기 나눠 볼까요 자 어리아이 답장는 느껴준다 어 전투에 파워 벗어요 어, 오케이. 경계심 잔뜩 어린 눈으로 이럴 보고 살려준는데자식말이야 꼬마자 꼬마 인간 핑키의 냄새 어, 저리가 되게 투명하네요 구해줬는데 싸드머 좀 만져 줘 킹키 저야 어떻게 어째서 그럴리없스 거짓말이야 뭔데 아이 얘기도 아니, 구해줬는데 사람을 지금 사람을 지금 구해줬으면 지금 어? 보답을 해주고 가야지 이 이름에도 알려주는가 저, 감사합니다 해야지 저식이... 하여간 진 밀레시안 진짜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서럽습니다 진짜 이 게임 너무 서러워요 뭐, 도와주면 뭐 아무것도 없어 너무 서러운 게임이야 이게 게임, 진짜. 생에다 귀염귀염 뭐야 이거 또 예티의 털뭉치 뭐 이런 거 주네. 자 자기야 이상해 왜 별로 안이뻐지지 자볼까요? 에 피피 귀엽지 그럼. 자 따뜻한 애하자 모래 초원 복슬복 사자 보고 싶다. 아주 그냥 어. 자, 케나이 사바나로 갑시다. 일단 또 자, 케나이 사바나 중앙쪽으로 가야겠죠? 자, 중앙으로 가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쪼쪼 갑시다. 왠지 불안한데 왠지 불안한데 또 사자 잡으라고 할까 느낌인데 불안한데 불안한데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자 굉장히 또 불안한 느낌이잖아 또 불안한 느낌만 항상 예고는 빛나간 적이 없죠 소환 오뭐 이렇게 보고 싶은 게 맞냐 사자 찾아발걸음이니다자뭐지펜스로 잡으라고 펜 너무 약하잖아. 근데 제어점 좀 약간... 약하... 좀 세겠지. 뭐,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냐 저거를... 이거 뭐 힐러 1단입니까 이거, 여러분들 안 돼! 그냥 인간으로 잡는 게더 나은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인간으로 잡을게요. 그냥 얘제 패턴 잡는 것보다는 인간이 더 빠른 것 같아.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 있는다고 하네요. 아 어? 이게 훨씬 빠르네. 여섯, 일곱. 이곱어 일곱. 일곱 보자, 보자, 8.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다시 다시 거시 다시, 다시,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거대 사자 거대 사자 거대 사자 오케이 끝! 나이스 치! <웃음> 뭐야 흑막이야? 아니 무슨 뭐 흑막도 아니고 뭐지? 타자 가이탈 와디 피지만은 거 오케이. 자, 좋습니다. 끝났고요. 다음 거 핑키가 돼 핑키, 핑키, 핑키 어디 있는데, 아니, 핑키를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아니, 핑키가 어디 있는... 아, 이 핑키가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아니 핑키가 어딨는데 어디 아니 어디로 가라는지도 안말해주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거야 지금 어, 어디로 가라는거 야 이거 여러분들 누구 계신분안계신가 이거 지금? 위치확인이요? 컬렉션인 천재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완전 땡겨지 고맙습니다 진짜 컬렉션 진짜 방송 자주 오세요 진짜 방송 매번 와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천재입니다 진짜. 이런 기, 초보적인 기능점을. 이 초보적인 기능을 내가 또 몰랐네. 이것도.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방송 앞으로 자주 오세요. 진짜 자주 킬 때마다 오세요. 진짜. 뿌듯하네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자쌍거자 흥흥흥 뭐지? 또 피니피에 말걸라고 지금? 앞에 함께 아, 이거 좀 귀찮네. 계속 소환해야 하는데, 좀 귀찮네요. 너구리 받고, 곰도 받고, 거인도 받고, 사 자, 도맞고 같은 냄새하나나고 작은 인간 오케이 다음 거 어설픈 미운 자, 스트 완료 1 자, 시간 자, 자, 자, 자, 아 조심하세요 저도 헷갈뻔했어 3시간 넘 길어요 3시간 해놓고 딴거 하고 오세요 쉬고 오세요 제발 저처럼 실시간을 기다리지 서세 죽는 줄 알았어요 초대할게요 자 초대 어 새로운 밈인가요? 어디야 또피오드 아니요? 방송 못기다된다고아 감사합니다 야피오드 오랜만이네요 피오드세시간에 막혀있는데요 저기 또 막혀계신 분 어? 뒤에 문이 생겼네? 시오라님 핀선생님 시오라님? 핀선생님? 핀이들은? 운무의 답에 뭐지? 어? 뒤에 문이 생겼네 진짜 새로 생겼네 열리나요? 부서진 눈물을 디디고 섰어 어머니 나무를 그려요. 슬픔을 마시고 자랐지만 피어난 미소는 빛나요. 약속드리니 문을 열어 주세요. 이 손가락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진짜? 오, 약간 아발론 게이트나 다른데요? 약간 게아타 같은 느낌인데. 오오오오 오, 신맵 가나요? 이렇게? 오, 신맵 가나요? 오케이. 오, 새로운 맵이다. 신맵이다, 신맵. 신맥. 스쿠아팅이랑 닮아, 안 돼, 약간? 야, 예쁘다. 오. 야 스크린샷 명소네 여기가 이쁘다 자동지도 있고요 어맵이 굉장히 이쁜데요? 와 진짜 이쁘다 간만에 힐링 나오는건가요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힐링 나나요? 황금물인가? 야 이쁘다 이거 나무 낭만동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이쁘다 진짜 세계수 같다. 여기가 마그멜이다. 새로운 멜. 요정이 땅이다. 음. 여왕이 안 계시니까. 무슨 부자? 무슨 부자? 누구지? 무슨 부자? 부자가 아들과 아빠라는 걸까? 아니면 진짜 마을 부자라는 걸까? 뭐지? 피오나트 예쁜 사슴이라고? 길린는 동물들 어허 핑키도 손님핑핑인 핑키 요정? 요정해 죽겠다. 어허. 네, 방송하면 바로, 어, 풀 영상 다 올릴 겁니다. 걱정 마세요. 바로 올 겁니다. 오늘 방송 좀 길어가지고, 근데. 자, 이야기 길을 잃는다. 미션 진입. 아바, 빠, 마. 아바? 암마? 길을 잃어나요 아바? 아, 암마? 뭐야? 아바마, 냐자알 p 전져인데요 다섯 살 때고요. 스킬도 하나도 없는데 휴식밖에 없어요. 휴식이 6랭크라고 나보다 못 분들. 냥이야 놀자. <웃음> 느려. 진짜 느려. 뭐 없나? 템 창도 안 열리네요. 인간야 탔어. 어, 둘이 얘기를 하네요 토끼 도 있다 같이 놀아 여기 피오드 상급 이라서 위험한데 짜하 꼬마 친구들 전투자세 들어가네 이 녀석들 또웬 소라 이놈 이놈 아저씨 이놈 아 세필 또 하네요 음? 인간아이 헉, 무섭겠다 어 뭐야 갑자기 레가토스? 가분래 심심해요 레가토스님 친구인갑네 인맥 좋다 카테일도 마감을 지낼 좋겠다 인프라 피드 했으면 어 시오라가 너 역시 있네요. 있으면 모르나? 오케이, 인간이 시를 왜 인간이 걸까요? 어허, 핀도 슬퍼할 거다. 레가투 착하네. 주먹으로 광석을 부서얻은선 선조 아, 자이언트인가 콘누스? 욕심은 독이 된다, 핑키야. 이리 이리 저주바 정조 음.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새로 배운 노래가 있나 보구나. 어, 이 노래 힘들 거니요. 황금빛 미랄, 밀밭 같은 꿈길이 아이 안개 같은 쇳빛의 기자, 새소리 요람의 강기. 어, 이런 거 좋다. 어? 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시오라 꿈을 꿨다고? 슬픈 꿈 피니오면 깨워주마 잠든 거야 이게 지금 코상이잖아 자 퀘스트 쭉 넘어가서 아 여기는 동조 핑키야 대화 어말걸수 있다 다른 사람 많은데? 대화를 할수 없고요 어뭐 유니콘도 있어 오 패스로 오면은 좀 꿀냄새 마이 보죠. 마그민을 왔거든요. 싱크 아주 특별한 힘이에요. 포르랑 동물에게도 피들 외로움이 많다. 핀 싱크. 여러 핀이를한 존재로 만드는거 호호 자 핀싱크를 한번 해보자 자핀이피의 핀싱크 사용하기자 핀싱크를 한번 할까요 또? 생겼군요. 자, 이거는 싱크. 사용 눌러볼까요? 핀벨? 핀벨 뭐야? 아, 이게 핀벨이구나. 이게 다른 거구나. 아니네, 핀벨인데 이거? 뭐임? 와, 이것도 뭐야? 자, 피니패스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올려서. 아, 싱크. 핀즈비즈. 오호, 속성. 친구 소환. 자, 핀싱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여러가지, 여러가지 되게 어려운 게 많이 있어 보이는데, 특기도 있고요, 속성도 있고요. 어, 지금 시작. 춤을 춰서, 춰서, 합체. 어, 얘는 여이고 됐다 변신 변한게 없음 아무런 변한게 없음 오 제가 성장했습니다 성공 1회 노래 1등가뭐 이렇게 연습으로만 하는거고요 핑키어 대화 자 p p 이제 핑패시 됐다 pb 강해졌다 이런 식으로 피니펫을 강하게 하는구나. 카텔의 내 친구인데. 오케이. 자, 쭉쭉 넘어가고 있죠? 퀘스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3개 남았어요. 좋았어. 좀더 힘내자. 핑니의 친구예요. 어허, 어디 차네? 마그메징이 너무 잘했다고. 놀러 오는 건 가능하다. 근데 피한다, 뭐지? 왜 피하지? 바보이요. 슬프게 되니. 펫부하고 얼마 하지 않다고? 지금 40분 정도? 진짜 3시간이기다게 너무 에바야. 그거아면별거 없는데 어 뭐야, 핑키, 뭐야. 말도 안 돼. 어째서 그클가 없어, 뭐지? 자, 뭔가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왔네 오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다니 귀엽다 점점 어 칠세 어서 오시거요 좋아하는 이게 장난감인 거 친구를 먹인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나는 모모 하던 건데. <웃음> 서로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우결, 우결. 비 비밀이야, 우결, 우결. 도전제 표절 외쳤다 아, 갑자기, 내기야 힘들어. 나 방금 내기, 지고 왔어, 임마. 내기, 내기래. 미스는 물음표로 하네 내기야, 심, 누가 어디 어디 어졌졌카타디가 로젠파이크는 내기래 진짜 내긴가 봐. 이런 어이가 없는 놈들 진짜. 레알 진짜임? 건방. 나는 안했어. 지멋대로 해. 뭐야. 신스킬은 생활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는, 나는 허락한 적으로 지들리네선미가내기 신난다. 마,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지 말라는 거 못들었나. 으이? 하지 않아. 걸지 말라는 거못 들었냐고 자 내기 하자 나빠 피오나트가 누구야? 아 얘가 피오나트야? 아, 아 사슴 제가 피오나트구나 내기종목 뭐죠? 위스말 맞추기 헐 세상에 위습이라 노네 이렇게 세상에 <웃음> 뭐 이런게 있어 첫번째 문제 5 4 3 2 3 2 1 뭔데 무릎 두개 디펜스 카운트 와 오랜만이다 디펜스 이거는 아, 되게 오랜만이다 아 정답을 알려주네요 근데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네요 4개, 카운터, 스매시같은 느낌이 안데아 되게 오랜만이다 다음 문제는? 이런거 좋다 자 뭐야 갑자기 분위기, 갑분 싸 갑자기 분위기 싸야지 만화나오나 누곰? 얘 뭐야 와.. 텍스처 봐봐 라플레시아 같아 왜 근데... 친한 애아니야 왜... 부금이 러지 플루아 왜왜왜왜왜와 신규 여러분 신규 몬스다 와 여러분들 신규 몬스 몹 오, 레이디 미션인가? 아친시 했구나 저 사람은 나한테 분명 플루아이 자, 잠깐만요 비밀이에요 오랜만에 나온 플루아다 이거 왜 보스 모이지? <웃음> 시오란니 들어본 이름이네요 내가 원래 유명하지 뭐 저... 자, 개하, 아 이것도 개아타구나 말하지마요 뭐지 대충 뭔지 알겠다 인간 꼬마 친구들 반갑자 말이에요 이렇게 소나라필 피우다니 플라가 호눈해줘야겠어요 꽃가루 뭐야? 뭐야? 싸워야 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뭔데? 뭔데? 훌라 눈이 마주쳤다. 뭔데?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으래요. 안 돼. <웃음> 왜 핑키를 갑사 어, 우결, 우결. 친구도 아니잖아. 아니야, <웃음> 친구가 아닌 게 아니라고. 자, 저 아이, 이걸 건네주세요. 어 되게 텍스가가 되게 다른 게임 같다 뭐야뭐야뭐야왜이래분시야 뭐, 뭐야, 뭐야, 이거 카가아야 이거 카시가 이거 가 아니야? 보거택노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시선을니는이 제꺼에 주, 주세요. 그거 있어야 돼요. 뭐, 상황 설명해, 내놔. 상황 설명해, 임마. 짜식이 말해 건방지게. 건방지긴 녀석이, 진짜, 어? 그러니까, 그게, 곧, 뭐뭐 잖아 뭐라고? 윽잖아 아, 핑키 생일이다. 니가, 니가, 튼튼한 보물가방에 가지고 싶다 해서, 어? 피냐기들뭔소터 어떻게 아 그거 잡다 보면 돼 잡다 잡다 보면 돼 잡다 보면 잡으세요 야제말 믿고 그냥 잡으세요 죽어라 잡으세요 그냥 보물가방 곰가지 예티털로 맞는가 거... 아, 야 예티털이라 이 세상이 운다 운다 야 우냐? 생일이니까 좋아하는 거 만들어주려고 아 이게 만났네 저 사람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왜내 왜내 탓이야 이게 뭐? 마 건방지게 진짜 최고의 친한 친구 핑키 화내지마 흐흑 <웃음> 아 선물 <웃음> 아이고 우리 밀리시아 아이고 고생 많다 진짜 어? 아 우리 밀리시아 고생 많다 진짜 어? 근데 저사람들이고가는거 나타나니까 자꾸 잃어버리고, 아무 친해진 것 같고, 미워서 애기 이런 건데, 선물 아직 얘기를 못 하겠고, 직접 무슨 말 해줘야 어떤 말 해줘야 할까? 오, 자, 지금 보로 선택지에 따른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며, 인물이 당신을 대안했다고 달라집니다. 자, 애기니까 애기야, 아, 걱정 말라. 아이, 좋지. 이게 또 동심을 더보던데 어 의지 생은35 어, 좋다. 두 번째 친구 정도 양보해 수 있어. 이런 싹. 자, 둘다와박서좀 마세요. 일단 사과해. 로젠 파이크 응? 미안해요. 어, 그래. 그래, 마. 어릴 때 그렇게 해야지. 의? 앞으로 다시 안 그럴게요. 아조금이였을때 진짜 밀레시안 텍스처 리뷰 제발 손좀 제발 분홍색 아이 핀즈 크래프트 라는 건데 핀벨들과 만들 수 있는 찾아보세요 제가 줄게요 황금버섯 꽃가루 밀가루 방방 만족 뭐 이렇게 나왔고요 자 핀즈 크래프트 음식 제작 해보기 해볼까요 핀즈 크래프트가 또 생겼습니다 자 1% 확률로 대성공감 핀즈 크래프트는요 펜먹이 아이템을 만드는 거네요 자, 다양한 아이템 간식의 특별한 일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엄청 신기한 물건을 위해서 여러가지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방금자 했던거 오렌쪽 핀벨이 있어야 한다 핀벨을 들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어, 황금버섯 아, 꽃가루 밀가루 하면 특별한 간식을 만들 수 있네요 99% 가볼까요? 좀 오래 걸리네요. 오케이. 자 화해. 제 패탄테 줘보라해서 피니피한테 한번 줘보겠습니다. 선. 자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저기요? 어이? 어이가 없네. 음식 먹이기. 아 음식이 이렇게, 이렇게 주라고 세상에 아닌데 아니 세상에 믿기 너무 어렵다 기사밥 차려 줘 이제 애들 간식까지 아니 세상에 아 어떻게 먹이라고 먹여 모임 왜 못줌 아니 PP야 줄하면서 이삭으로 대화라고요. 가만있어, 이삭 있나? 아, 있네. 감사합니다. 홈정님 감사합니다. 자, 우물르무무물오물무무우물오물오무무물오물오물오미 오물오물, 오 어. 아. 뭐야 미미.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증식하고 있어 뭐야 뭐야 뭔데 미비 맛있어요? 맛있어 뭐야 또 없어? 응? 음? 어 아트 여리 크락 또여자히나나왔다 너 아, 얘네들 벌써 탈모증가 아니고 짜식들 말이야. 미안합니다. 또 해줘. 맛있는 거 주는 주니 행복해. 자, 다음 뭐죠? 핀키와 대화. 거의 끝나간 느낌인데? 자, 게임용 아, 사료가 오졌다. 플로아도 나오고. 플로아는 근데 뭐지, 진짜? 싸우라던 건가? 그 전에, 핀선의 힘을 쓸수 있잖아요? 어허 밀레시아이라서는 오케이 칼리다스어요 모험을 많이 하는 운명이길과 바쁘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걱정마 알았어 피니잼을 많이 좀 가져달라 약속했어요 자 얘들 다 얘들 가네요 오케이 야, 이런면 끝난 건가? 닫겠나, 다 닫겠나? 다 아오리 사관에 어서오세요. 그럼 안녕, 야. 너희들 그냥 상시 NPC 시도안 되나, 그냥? 잘 가. 아니, 얘들아? 얘들 귀여운데? 플로어가 나온 건 처음 봤다. 아우,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렇게 또, 솔로 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또 이런 퀘스트를 또. 혼자 남은 로젠파이크. 쟤들도 커플인데 우리는 따윽! 우리는 함께, 계속 함께. 자, 이렇 끝나는가? 아, 진짜 끝인가요? 오케이, 자, 이제 한번 NPC들하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뭐 있다 여기는 되게 맵이 이쁘고요 노래도 이쁘네요 아, 피오나트 자 이곳은 마그멜입니다시오라 누구지 대화를 한다 개인적 인 얘기 훌로와 엮어준 거음 근처에 소문 긴곱슬 아름다운 남자 작년에 주어 뭐지 어허 핀아 핀이 남자구나 아르바이트 수련 수업오 새로운 n p c 나왔네 자파점 뭐 쓸모없구요 일단은 자 거래를 해볼까요 자 피니아이템 관련 뭐지 어, 아 산다는거구나 이렇게 자 하나 팔아볼까요 한번 남는거 한번 곰피니제만 팔아볼게요 자 곰피지에 뭐 100골드밖에 안 나고? 장난 아니야? 자 여기는 뭐 금박솔방울 뭐 이렇게 잼을 파네요 금박솔방 미니펫도 금박솔방울로 파는데 금박솔방울이 뭔지 모르겠네요 포션도 뭐야 금박솔방금박솔방이 소울방울. 뭐냐 마그멜로 오는거 금박솔방이 뭔데 자 꽃송이 어 코스모스 수출액 거래, 상점여기 아, 봤던 거죠. 어제 금방 금바... 아이템 수리는 이거. 어, 얘들 와, 수리를 한다고? 대박인데. 아, 페토르랑 그걸 팔면 된다고요. 와, 진짜 열리다. 핀즈비즈, 핀즈비즈랑. 으흠 어허, 등급. 오케이. 이제 복잡한데요. 획득 방법. 개아타 넘어 나중에. 아,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덜 됐다라는 거죠. 아직 업데이트덜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NPC도 있나요? 이쪽에도 하였다는데? 아, 그냥 일반, 아, 위습도 있나? 오, 위습도 있네요. 느낌 편하. 자,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왔고요. 저, 저 개아타가 있네. 플로, 그 뭐시, 플로아? 나오는 게 게아타가 있고요 자, 이건 아무 일이 없고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마 다음 패치를 예상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와, 이꿀 폭포래. 대박. 겁나 맛있겠다. 꿀이 흐르는 곳. 자, 이쪽에 뭐더 없죠. 어, 뭐야. 너무 귀엽다. 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자, 자 드디어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어, 피니플루밍을 한번 해봤는데, 자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스킬들 피니 캐칭과 피니블루밍 그리고 또 어떤 이죠? 핀 싱크, 어, 핀크랩트 이렇게 해봤는데요. 네, 요정이랑 딱 맞습니다. 이가 자, 이렇게 오늘 한네 가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글쎄요. 어,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게 좋아지고 어떤 게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들을 통해서 핀싱크로 갔다가 이제 핀싱크를 통해서 이제 아마 음, 아마 핀싱크 핀싱 이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 패스 어, 레벨 올리는데 좀 쓰지 않을까 어, 친구수와 이렇게 해서 펫 강화시키는데 쓰는 컨텐츠가 아닐까 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 핀지 크래프트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는, 아는 게 없어요. 어, 일단 한뭐 대충 이런 느낌인데, 의지랑 행운을 올려준다는 그저 스킬이라는 거 알려주시고요. 자, 아이고, 힘들었네요. 힘들었어요. 의지랑 행운을 올리실 분은 올리시고, 이걸로 앞으로 얼마더 많은, 얼마더잘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팻쪽 관련 업데이트니까 조금 더 재울 때는 초보용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중수나 고수... 고수 중고수용 용도는 아니, 중수 고수용 스킬 같은 느낌이라는게 여실히 들거든요 아직 그 다음 확실한거 아직까지는 그 다음 패치가 어... 예상되어 있는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벨바스트 쪽에 지금 물음표가 떴어요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어딘지도 위치가 안떠있거든요 지금 아, 피오드 쪽인데요 네 아마 저희가 있는 곳 중은 저희가 있는 쪽은 피오드 쪽인데 아직 그... 어... 벨바스 쪽 물음표가 어떤건지도 지금 안나왔고요다 정말 다행이고 정말 좋은 소식은 자펫 핸들러의 이제 어, 피싱크들과 힐루공학 매직크래프트 힐리기왕 실리엔 생태야 이렇게가 다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 체력 행운 의지 이런식으로 다양해 주니까 어, 나중에 또여유되시는 분들은 스킬 찍으시는걸 추천드리고요자 이제 너무 힘들었지만 오늘 여기서 노크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러면 다음에 다른 또 패치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럼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 로마